여러분 데스티니라는 말을 들으시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 채널 특성상 데스티니 차일드와 데스티니 가디언즈 이두 가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겁니다 이 데스티니 차일드 블레이드 앤 소울의 일러스트로 유명한 김영태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시프트업에서 제작한 게임으로 당시 엄청난 선정성으로 돈을 쓸어 담았고 역시나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답게 수많은 논란거리를 내세우면서 한때는 게임의 국적 논란까지 있었던 작품이죠 뭐 결과적으로 보면 데스티니 차일드는 크게 성공했으며 그의 제작사인 시프트업도 상당한 성장을 거둡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직원을 175명 매출액은 159억원을 달성하였으며 통계사이트인 잡코리아를 기준으로 업계 10위를 달리고 있죠 뭐 사실 이렇게 큰 기업이라고 하지만 우리같은 게이머들에겐 팬티파리 게임 만드는 회사 정도로 그렇게 입지가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9년 4월 팬티 열심히 만들어서 잘 팔고 있던 회사가 이상한 발표를 합니다 갑자기 자기네들이 트리플 에이 게임에 도전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트레일러를 하나 공개하죠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은 반반이었습니다. 트리플 A? 니네가? 아니면 와 우리나라에서 트리플 A를 응원합니다. 당시에도 제가 이와 관련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리플 A? 와 그래 좋아 좋고 응원하는데 그놈의 엉덩이 가슴쭉빵 미녀는 죽어도 몰릴나보다 음... 그렇게 약 1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 뭔가 말만 무성하고 오랫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이 잠잠할 것만 같았던 프로젝트 2부가 무려 플레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딱 보자마자 드는 첫 인상은 이랬습니다. 오이오이, 내 녀석들, 꽤나 하잖아? 게임의 그래픽이야 뭐 트레일러에서 먼저 보여주었듯이 딱히 깔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좀 한국 게임의 특성에 광원 떡칠이 묻어있다 정도? 현재까지 공개된 전투도 몬스터 딱 하나이기 때문에 무기의 종류가 다양할지 실제 TTK가 이렇게 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무기는 칼 하나뿐이고 해당 전투를 보스전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캐릭터는 체력과 흔히 SP라고 부르는 스킬 게이지 그리고 회복되는 베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는 액션 게임답게 회피와 가드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캐릭터는 적들을 타격하고 회피하여 얻은 sp로 각종 스킬들을 사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게임의 기믹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투가 오랜 시간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에선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가드를 성공하거나 회피를 성공하면 검이 붉게 빛나면서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돌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유저들에게 전투중에 꾸준한 피드백을 주므로써 빠른 호흡의 전투를 구성하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타이밍의 회피를 성공하면 슬로우 모션이 걸려 역동성 넘치는 연출을 보여주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모션도 그렇고 니어 오토마타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지만요. 보스를 마무리할 때는 처형 모션을 사용하는 걸볼수 있는데 이는 배리어로 사용되고 있는 파란 바가 우두 달고 나서 연속 가드를 성공시킨 뒤에 발동되는 걸로 보아 아마 3키로의 처형 시스템과 비슷한 기믹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전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으면 2분이라는 다소 짧은 전투 시간에 배리어의 데미지가 가려져서 잘보이질 않지만 적들의 타격 하나하나가 상당한 데미지를 입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풀 충전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회복약이 5개밖에 없는 걸로 보아 아무래도 게임의 장르는 소울라이크를 많이 표방한듯 보여죠 나름 순한 김치맛의 소울라이크라고 해야할까요? 뭐 나름대로 본인들의 느낌을 잘 살리려고 한 부분이 보였지만 아직 개발 초창기일 만큼 개선돼야 할 부분도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가 타격감 저는 이 영상을 보자마자 떠오른 게임이 뜬금없게도 얼마 전에 출시한 고스트러너였습니다 얘네도 출시 전부터 그래픽이다 액션이다 뭐다하고 관심을 쫙 끌었는데 그놈의 젤리 써는 타격감 때문에 많이들 걱정했었거든요 물론 해결하고 출시했지만 아무튼 지금 프로젝트 2부의 전투를 보면 액션 좋고 이펙트 좋고 그래픽 좋은데 칼을 너무 허공이 휘휘 젓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거기에 타격음도 그렇게 큰 임팩트가 없다 보니 더더욱 이런 점이 심화가 되죠 나름 영상을 공개할 정도면 어때 우리 게임 이정도면 봐줄만 하지 정도의 완성도를 가진 채로 보여줬을텐데 이 점은 약간 아쉽더라고요 솔직히 그거 제외하면 몬스터 디자인이나 레벨 디자인도 꽤 매력적인 편이고 캐릭터 머리카락 거슬리는 것 쯤이야 다양한 인종의 캐릭터가 나온다고 했 딱히 걱정할 건 안되고요 아그 뭐냐 혹시 예전에 NC에서 제작했던 메카닉 게임인 프로젝트 혼이라는 게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게 6년 전에 지스타에서 발표된 게임인데 나름 당시에 꽤 호응을 받았던 작품이거든요 근데 아트 디렉터가 개발비를 횡령하는 바람에 엎어진 비운의 프로젝트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당시 이 프로젝트 혼을 디렉팅했던 인물이 지금의 프로젝트 2부의 디렉팅을 맡고 있는 최주홍 디렉터입니다 나름 액션엔 일가견이 있다 이거죠 이런 기대와 더불어 현재 이 프로젝트 2부의 출시일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언제쯤 나오나 기대를 해볼 만한 가치를 이번 영상에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2부를 처음 발표했던 날김영태 대표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솔직히 완벽한 트리플 A급 게임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다 지금 트리플 A급에 도전을 하겠다고 목표라도 잡지 않으면 맨날 똑같은 게임이나 반복해서 만들 것이다 겸손한 자세로 진지하게 제작에 임하겠다 그러니까 이거요 야트 AAA급? 미국? 일본? 그게 뭐 대수인데 우리가 또잘 만들어 이게 아니라 야 계속 가차겜이나 뽑다가는 이거 답이 없다 뭐라도 해보자 이런 느낌이 더 강했다 이거죠 물론 아직 가야할 길은 멀지도 모르지만 이 정도면 국산의 희망 후보라인 정도는 봐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안돼 라고 해봐야 바뀌는 것도 없고 이왕이면 잘 뽑혀서 나오면 좋잖아요 과연 이들은 후보자리를 뚫고 희망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개발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